아만다는 a b 이빙 어디 n e 요 r o m e h e r e 아만다는 됐어요. 와! 진짜 리버이 어, 안녕하세요. 오늘 새로운 MC 윤입니다 저번에 못와 가지고 이번에 이게 새로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왜, 왜 새로운 뭐? 멤버가 뭐? 추가되었습니다 아! 저는 멤버를 소개합니다 예! 오! 오! 오! 오! 오! 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인 멤버 김남미라고 합니다 지금 왁싱 일을 하고 있고요 강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 아! 새로운 남미 친구를 소개합니다 예! 예! 예! 사질에서온 아만다라고 합니다. 전용 서 대학교 다녔고, 이제 촬영했습니다. <웃음> 팀전으로 나눠서 미션을 받고, 네. 목적지까지 오는 걸 수행을 해야 되는데요. 나눠서 한국인 한 명, 한 명인 주축으로 두팀 나눌 거예요. 그래서 한국인 먼저 와서 해볼게요. 저 한국인 아니에요. <웃음> 저는 어디? 리멤버 팀. <웃음> 자 오늘 이긴 팀에게는 네, 네. 약 와우. 30만 원 가량의 상품이 준비되어 있어요. 예이 예! <웃음> <웃음> 네 멤버다. 네. Oh, 저야 진짜? 어, 저, 저도 아. 팀이야. 진짜? 아니야 아니야 이뭐 멤버. <웃음> 어아 어? 만다 <�bas medical care> <웃음> 아 만다. 같이 사랑을 받아줘. 사랑 사는 미소라. 레이레 야. 이렇게 시작했는데. 오늘 처음 봤어. 진짜. 자 아 깜미? 자! Yeah. 무조건 이겠지 여기 제일 똑똑한 멤버들 있고, <웃음> 제일 키큰 멤버들 있고, 나야 <웃음> 아, 되게 좋겠어. 이 사람 사진에서 나와. 어 아, 그러니까 너너 야고. 한다 자. 올컨셉피카츄예요 비가 비가 1 0 0만 볼트! 아 진짜 나 얘랑 얘가 이아치겠네팀 대표 두명이서 가위바위보해서 먼저 나올 팀 정하세요 알겠습니다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오 어? 도을 너무 타는 그럼 난 이건가? 다 <놀람> 여기 보세요 좋은 거 아니지? 미세신요 <놀람> 우 여기 붙생이 여기 오 간다 기찻길을 건너는 어머니와 등에 업힌 애기 손을 잡은 아이와 가족 사진을 찍어와라 사람 세 명이 마주보는 조형물 앞에 별에는 밤이라는 책을 찾아서 찍어와라 시민들과 점프 사진을 성공 모든 발이 공중에 떠야함 여섯 명이어야함 주소를 줄 거예요 거기로 찾아오시면 음. 돼요 하나 둘셋 화이팅 오! 예에이! 예에이! 예에이! 예에이! 열심히 운동해요. 파이팅! 아, 들이랑뭐기하고 있고 빨리 가자고했는데두팀 진다. 우리도 튀어 우리도 튀자 는 여기 바로입니다. 무작한 한국인이야? 아유. 아니지. 형 아, 없어. h 국 나한테 하면안 되지? 아 하민이야, 너. Just j like, like, And if you jump, you're g o n g t o t s e r 오 이거 이거 이거 돼요? 됐어. 한번 보세요. 뿌래 <웃음> 뿌래 <웃음> 지금 지금 했나 <지금. 웃음> <Yeah. 웃음> <웃음> <웃음> 빨리 빨리. 남성이야, 자, 우리 빨리 갈수 있어 아우 여기 강아지 되게 예뻐 어. 아니야, 아, 아니야. 여기 또다아어해자 빨리, 빨리, 빨리 가세요 가자. 미션 죠네 가자 네. 아 여기 여기 아니야? 음, 아갔다 아, 빨리 빨 하나 둘 너무 추워 왔어요, 왔어요. 미소 바보 아니다 no. 우리 사실은 새로운 예능 프로그램 만들고 있는데 우리데이 트리 멤버 프로그램인데 야나 한국사람처럼 빨리 말해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웃음> 필요 사람 하나 알려줄게요 자 정답이에요 정답 짠투투투 가자 이거 이거 <웃음> 이거 들어가지 안 되는데 아 들어가면 안 돼? <medi season> 네 뒤로 뒤로 돌아가세요 야싸그 사진 젠장, 젠장아. 살자, 살자, 빨 빨리, 우리가 더 빠르지롱. 빠르지롱, 빠르지롱.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조금 오오오오오오자자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이거 얼마나 운동 안 찍어? 그런 <웃음> 좋은 날씨에 맞다 아람이 여도 아직 이 날씨랑 겨우기 안 돼. 야너 얼마 ]워요. 동안 계속 한국말 공부하고 있었어? 어. 어. 배우기 시작한 지 아마 1년 반되어 1년 반? 난 1년 응. 보다는 맞게 안될수 있을 키야. 너? 나 지금 잘하는 편이야. 아 그래서 거짓말이야. 인 뭐라는 거야 이 새끼야. 왜왜왜왜 <목소리> <웃음> 왜, 왜? 왜. 누나 왜요? 할머니잖아. 시끄러 할아버지예요. 할아버지 <웃음> 됐어요. 그러니까 서한 살이니까 할아버지죠. 다 왔어요 다왔어어 대표님. 누구한테 왔어요 누구한테 왔어요. 아 진짜 또또 또. 씨. 야 이겨놈. 왜 이겨놈. 이거. 한 시간 동안 기다리고 있었어 니네들아. 야또 니네들아. 봐봐 봐봐. 자, 아와나미아야등팀 여기. 2등 팀 여기. 예! 자이게임에는 자, 아, 뭐가 좋냐면 다음 미션이 있어요 다음 미션에서 먼저 어떤 미션을 할 고를 수 있는데 그좀 유리한 면이 있어요 만들어 먹을 건데요 아, 아, 아, 그래. 만들어요? 예전팀이 예, 네. 김치찌개, 순두부찌개 와... 네? 부찌개 순두부찌개 쉬워 순두부찌개 이팀만 순두부찌개 알습니다예오